안녕하세요 화공남이에요 이솔 브랜드 두번째 영상입니다 두번째 영상에서는 이솔 비타민 부스터 c 파우더 여기서부터 살펴볼건데요 이거와 함께 여기 비타민 c 앰플 비타민 c 뭐 앰플 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타민 c 파우더 그 다음에 앰플 류가 있는데요 비타민 c 파우더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제 제품이나 단계별로 있어서 섞어서 쓰는 그런 제품인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 이것을 만약 에 개봉했을 때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되기 때문에 색변조라던가 아니면 은 제품을 섞었을 때 그걸 강도조절을 못해서 피부가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안좋아 지거나 그런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 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온 앰플류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 품절이지만 어 제품을 찾아보는 거니까 이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타민C 앰플에서 광채 뭐 이런건 모르겠고 일단 C 비타민C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미백기능성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에는 미백기능성 을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흔적완화와 피부결개선 그리고 탄력 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안케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미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색이 환해진다 라는 정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비타민 C 20% 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이제 강조는 안되어 있지만 안정화된 제형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c 제품군을 만들 때는 왜냐면은 비타민 c 자체가 워낙 공기 중에 닿아서 변색이 되거나 이제 여러가지 제품이 망가지는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정화 잘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효과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정도 효과가 되겠고 이제 이러한 C 앰플류나 아니면 비타민 C 제품군을 썼었을 때 제가 살짝이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주의사항이고 이렇게 쓰세요 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비타민C 앰플류나 혹은 여기 이솔에서 나오는 이 비타민C 앰플 외에도 모든 비타민C 앰플, 뭐 화장품을 쓸 경우에는 보통 앰플이나 세럼군으로 많이 나오죠 맨 처음에 저희가 세안을 하고 나서 토너나 스킨으로 이제 피부결 정리 및 수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보통 이 비타민C 앰플과 세럼을 사용을 하는데 이 C 앰플이나 세럼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은 보통 여기서 나오다시피 어느 정도 20%라던가 이 정도의 함량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얼굴에 약간의 자극과 발열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발열과 자극 정도가 괜찮으면, 이제 이 정도를 쓰면 되겠고, 만약에 피부가 너무 아프거나 따갑고 사용하기 불편하다 싶으면, 이제 그 농도 조절, 약간 양 조절을 해야겠죠. 다른 제품군과 섞어서서 농도를 희석시켜서 사용한다던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이러한 효과를 보고 계속 쓸 거야 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부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C 앰플을 썼었을 때 그러한 불편함이 나타났을 때는 스스로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제품군을 사용했었을 때는 비타민C 앰플이라던가 세럼이 충분히 이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흡수 시간을 어느 정도 둬야 돼요. 그래서 5분 혹은 10분 정도 그 다음 스킨 단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 제품군이 흡수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로션을 바른다던가 스킨을 바른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오일 바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스킨 토너 바르고 이러한 비타민 c 세럼 이라던가 앰플류 바르고 그 다음으로 바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른다면 이러한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자기가 이제 비싼 돈 주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나는 이런 기능을 뭐 효과를 못 봤어 하는 거는 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력과 설명서라고 을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어, 화장품 회사 자체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공지를 뒤에 설명서를 안 적어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c 앰플이나 세럼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5분에서 10분 정도 흡수 시간을 두고 그 다음 스킨케어를 해 주셔야지 여기 나와 있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햇빛에 의해서도 자극이 가고 변형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 저녁에 저녁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역시 산소와 닿는 즉시 제품 변형이 일어기,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도 적혀 있죠 빠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빠르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 구에 설명을 했고요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이 레티놀 트리트먼트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레티놀 크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티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성분 보니까 보통 레티놀 1%라고 나와있죠. 보통 레티놀 1% 정도면 이제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해서 거의 모든 제품에 1%의 농도로 합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티놀을 사용했을 당시에 눈가 주름이라던가 안티에이징 같은거를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티놀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보이시죠 나이트라고 적혀있어요 나이트 저녁에 사용해주셔야 되는데 이 레티놀 같은 경우는 광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하게 되면 이 레티놀 성분과 햇빛이 반응을 하게 돼서 피부가 따끔거리고 자극적이고 기능도 당연히 발휘를 못 하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티놀 같은 경우는 오직 저녁에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주 1, 2회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3, 4회 사용해도 될것 같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어, 이 레티놀 같은 경우는 미세 주름, 눈가에 있는 미세 주름을 개선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름 개선을 위해서 레티놀 제품을 꾸준히 바르는데 왜 피부 눈가 부분이 더 건조해지지? 왜 주름이 더 잡히는 것 같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레티놀 제품을 쓰고 있는 동안에 물론 이러한 효과들도 볼 수가 있겠지만 눈가 주변 이 제품을 사용하는 피부 주위가 굉장히 건조하게 돼요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했었을 당시에 더욱더 이 제품과 함께 눈가 주변이라던가 이것을 사용하는 부위에 보습을 더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보습을 더 신경 써 주셔야지 되고요. 이 제품만 만약에 레티놀 성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고 한다면 오히려 더 건조함을 느낀다던가 자극만 느끼고 오히려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은 더 진해진다던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반드시 눈가 주변의 보습제를 더 자주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티놀 제품을 한번더 봤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솔에서 제이 나온 레티놀 트리트먼트를 봤지만 여러가지 시중에 나와있는 레티놀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3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같은 경우는 딱 봤었을 때 역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프로폴리스 수딩 솔루션입니다.